네, 자,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맹팀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떤 네. 흐름이 나왔습니까? 어, 일단은 지금 CBOE 거래소에 이제 8월 15일 선물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상 드렸던 대로 상승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조금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냈던 것 같고요. BR인덱스를 통해 먼저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BR인덱스는 36.67포인트로 시작해서 0.58포인트 상승하며 37.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월요일서부터 11일서부터 11일, 어, 일요일에는 조금은 상승 흐름을 일부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월, 화, 수,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 15일에는 연중 최저점인 34.5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또한 이더리움이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 대비 상당히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여겨졌던 300달러 선까지 무너지고 274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초에 6,200달러로 시작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중에 6,500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주말 사이에 가격이 일부 또 빠졌다가 현재는 6,493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주초에 330달러로 시작해서 주중에는 310달러까지 또 내려앉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또 10달러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3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비트코인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다시 한번 상상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도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네. 한동안에 지금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렸던 비체인이 한 주간 네. 49.6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은 15.5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트코인은 5.7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 괜찮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네.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네한 네, 주간 5.95% 아. 하락하면서 지금 어, 특별한 30...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 특별한 이슈라기보다 네. 이제 이더리움의 장점이라고 여기왔던 네. 부분이 양날의 칼처럼 아.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네, 시기가 됐던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현물 시장에 이어 비트코인 선물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CME 거래소 현재 5달러 상승하면서 6,48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BOE 거래소는 65달러 상승하면서 6,450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월 15일에는 c b o e 거래소인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 상당히 하락 흐름을 많이 보였는데 네. 8월 15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현물과 선물 모두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8월 15일 이전까지는 조금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네.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또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네.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조금 네.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네. 근데 뭐 이더리움은 지금 최근에 약보합의 흐름을 상당히 좀 보이고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한번 이 이슈를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어, 최근에 좀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 이렇게 된 이후에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자금이 많이 프로젝트 팀에 모집되게 되면 프로젝트는 이제 실행을 해나가면서 자금을 필요함에 따라 이더리움 매도가 이어지게 되거든요. 또한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이더리움의 분산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이 요즘에 알트코인들을 대량 매도를 하면서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서 이더리움을 대량 매도하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00달러 선까지 제가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이후로 거의 최저, 9개월간의 거의 최저점까지 아, 하락하는 모습을 네. 보이며 300달러 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해외 이슈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터키가 또 가상화폐 시장에도 또 영향이 있는 모습이네요. 터키와 네. 리라화가치가 지난주 이 미국의 제재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가 겹치면서 리라화가치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도 터키 국민들이 리라화를 팔고 달러나 이 가상화폐를 매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어, 리라화가치가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 목사 관련해서 네. 현재 석방 관련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면서. 어, 리라와 가치는 지금 연중 최저점인 0.139 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상당히 대중들이 많이 가지면서 어, BTC 터크 거래소에서 한때 거래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130% 이상 볼륨이 그렇구나. 증가하는 네. 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어, 또한 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 평균 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가격대까지 현재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카타르에서 150억 달러 이제 지원 소식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재는 리라 가치가 0.17달러 선까지 일부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런 통화적인 가치의 위험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는 라것 네. 자체가 새로운 조금의 인식의 전환이 될수 있을 것 같기는 음. 하고요.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 또한 변동성이 터키 리라만큼 강하기 아,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안정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뛰어들었겠지만 그만큼도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좀 조심을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거군요. 네, 자 사실 최근에 이렇게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도 이 국가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페트로라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좀 성공적으로 좀 반응이 되고 있나요? 어 성공적으로 네. 일단은 국가에서 네. 조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될 거라고 되고요 음. 이름에서 이제 페트로라는 이름을 쓰시는 이제 쓰고 있는 거를 살펴보게 네. 되면은 석유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하는 그렇죠?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볼리바르라는 이제 내부 통화 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 베네수엘라에서는 페트로 가치를 두 번째 통화로 이용한다라는 계획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고 있는 것처럼 어, 뉴 셀러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급여 체계에도 분명히 페트로를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책정도 이용할 것이며 그리고 향후에는 어, 현재 베네수엘라의 이제 가치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통화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면서 네. 이제 통화 크기가 전부 좀 커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리디노미네이션을 네. 실행할 계획이 있다라고 대통령까지도 진행한 만큼 네. 한번 향후에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화폐 시장과 회계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한번 재밌게 지표,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조금 안정적인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어쨌든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을 했으니까 네. 향후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이렇게 해외에서는 또 블록체인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을 또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북미 네.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금 뭐안 좋은 블록체인 관련돼서 사기성 거래들에 조사했다는 소식을 네. 제가 한두달 전에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정부 주도적인 차원에서 몬트리올뱅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치지만 사학연금이라고 볼수 있는 음. 교직원연금이 같이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서로 캐나다 달러에 대한 채권 거래를 이번에 성사시켰다는 라 성공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태국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을 개정을 하면서까지 합법화에 현재 나섰고 그로 인해서 네. 태국의 SEC에서는 요 최근에 7건의 영업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BX라는 거래소, 그다음에 비트컵 그리고 코인 에셋 등 전체 다섯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를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코인TH 그리고 타이WM이라는 딜링 영업을 하는 이제 영업에 대한 허가도 두건 정도 이루어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금은 아직 법 제정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한다고 하지만 뗄래야뗄수 없는 암호화폐 산업에선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고 이런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좀 도입을 해서 빨리 나아가야 될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시장의 이슈들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의 이슈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어, 현재 네. 벤처 특별법에서는 벤처기업의 해당될 경우에는 조세적인 혜택이나 상당히 이제 직원 채용에 관련된 이제 어~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들이 혜택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체를 이제 조금은 유행성에 비슷한 제외 업종에 포함하기로 해서 상당히 지금 조금 논란이 네.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뭐 도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흥업종에 대해서는 벤처 기업의 규모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현재 제외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외시킨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면서 상당에는 좀 시장에서는 상당히 거센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를 하니까 아...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대부분 다 현재 해외, 그렇군요. 즉 몰타나 이런 지역으로 현재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거래소까지 이런 중국의 거래소처럼 해외로 옮겨가실,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이제 걱정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니까 이법이 통과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또 사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음. 이 부분 또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김원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